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병존한 경우 해지와 면책은 할수 없어 제3항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94.52492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태양 일종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주계약 보험금의 10배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위험직종 1급 또는 2급으로 분류되는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 모집인인 소해 1이 보험계약자인 소에이나그 대리인인 원고일에게 위소에이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이 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기재하고 원고일로 하여금 위소에이의 인장을 날인받아 이를 피고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보험계약상의 위고지의무사항을 설명한 바 없습니다. 따라서 이사건 보험보지비는 위소의 일 또는 보험자인 피고회사가 이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위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범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